안녕 여러분, 양냥입니다 오랜만에 겟레딧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팩은 마치고 와줬습니다. 제가 사용한 팩은 요 팩이에요. 메이크프은 컴포트 미 브라이팅 브라이트닝 홀마스크. 노란색 이거 썼고요. 바로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도 하고 뭔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먼저 컨실러. 어, 컨실러가 비기 시작했는데?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02 내추럴 베이지 색상입니다. 얇게만 발라줄게요. 요눈 아래랑 요런 자잘한 잡티들. 제가 하도 지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어. 여기 지금 아토피도 엄청 심해졌어요. 이게 점점 건조해지다 보니까 지금 목이랑 여기랑 지금 팔이랑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몇년 동안 다리는 안 간지러웠거든요 다리까지 지금 아토피 때문에 이건 올리브영 스펀지를 이용해서 두들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랑디바 쿠션을 사용을 해줄게요 내추럴 베이지 색상이고요 아 요거지.. 어! 렌즈를 안 꼈어 렌즈를 제 렌즈를 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이걸 까먹어요 렌즈를 껴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네 달짜리인데 제2월인가에 깠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렌시스 에일링 그레이 색상이고요. 으악! 역시 아직도 렌즈는 적응이 안 돼요. 어려운 그. 렌즈는 다 껴주고 왔고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몇분 동안 렌즈를 아주 왼쪽이 조금 아파요. 머리색 많이 빠졌죠? 근데 안에는 완전 애쉬 베이지예요. 커프에 적당히만 묻혀서 콕! 콕! 별로 안 묻었네? 팡팡팡팡! 저 지금 앞에다 꿈비 파티실 틀어놓고 하고 있어요 <웃음> 엊그제 친구들이랑 갑자기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 얘기하다가 이제 케케체도 나오고 제가 어? 꿈 파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지금 꿈 파보고 있어요 사실 요즘 넷플릭스에 빠지긴 했는데 아 넷플릭스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 어떡해 진짜 맨날 넷플릭스를 몇 시간씩 보지? 나 진짜 많이 볼 텐데 하나에 푹 빠지면 계속 그것만 봐요 다음은 파우더를 발라줍시다 안노세범 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얇게 톡톡 안줬습니다. 안주고아 다리 저려. 눈썹. 제 편집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눈썹 그리는 부분을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길게 편집해야 할지 아니면 짧게 짧게 굵직굵직하게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 과거 사진들을 보는데 그때는 눈썹이 얇아야 좋은 줄알았거든데 지금 보니까 제 얼굴 향에서는 눈썹이 얇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땐 그게 예쁜 줄 알았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팔레트를 뭘 쓸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걸 쓸게요 조금 쿨쿨한 색들을 써볼 건데요 음, 보라돌이가 돼 볼까? 아예 브라운으로 가볼까? 저 브라운 메이크업 본 보신 적 없죠? 브라운으로 가볼까요? 아, 근데 브라운으로 갔다가 다시 핑크로 갈것 같아. 핑크로 해야겠다. <웃음> 답정나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아저 보라 머리 염색한 거 보고 친구가 야넌 웜톤이 아니야 넌 쿨톤이야 이래가지고 새해당했어요. 쿨쿨하게 한번 화장 좀 해봐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해봐야겠네요. 검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검고가 얼마 안 남았어. 다음은 이 컬러 옆에 바로 옆에 컬러 로이 안쪽에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아 지금 꿈미 파티실에 지금 눈이 안 가요. 소리를 안 켜놔가지고 아, 소리를 켜 보는데 지금 촬영 중이라 소리를 켤 수가 없네 이럴 때어팟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짜란 저번 영상에서 아마 전 영상일 거예요 나왔었죠? 그립톡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새로 만든 거고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 자 다른 것들도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헤이미씨. 투명한 거.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고 이거는 그때 망했어요. 필름지를 넣어야 하는데 이 파일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뿌얘져가지고 망했고요. 얘도 그립톡인데 이쁘긴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글씨에 광택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위에를 불로 한번 지졌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스티커 부분에 불이 닿았나봐요. 광택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됐다. 네, 그런 겁니다. 어, 나좀 학생 같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왼쪽 눈도, 율루루루루루루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눈에 쏙 발라줬고, 뭘 바르지? 여기 살짝 자줏빛 도는 브라운 컬러? 완전 딥한 컬러를 끝 쪽에 바르는데 왜 뭉치는 곳이냐? 음... 어 완전 무서워졌어. 내가 봐도 내가 무서운데? <웃음> 자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뷰러를 한 번만 집어주도록 했습니다. 저의 뷰러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아뜨 아뜨 아 제가 오늘 텐션이 이상한데 이해해주세요 오늘 기분이 좋은가봐요 아 뜨끈뜨끈해 전 뷰러 찝을 때 뜨끈뜨끈한 게 좋아요 차가우면 뭔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완전 딥한데요? 엄마가 나보고 멍들었냐고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제가 머지 아이라이너를 옛날에 샀었거든요. 이거 블랙 아이라이너인데 펜이에요. 펜인데 어, 왜 이렇게 잘 번져요, 이거? 한두 시간 지나면 눈에서 에 사라져 있어요. 그냥 없어져 있어눈 밑에 다크서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릴리바이리드 이거만 한게없어 눈꼬리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딱 중간으로 그려줄게요. 너무 올라가면 무서울 것 같아. 이미 무서운가? 어, 점점 무서워지네. 아 근데 진짜 눈 살짝만 내릴까라도 렌즈가 뽀얘져가지고 그리기가 너무 힘드네. 괜찮은가요? 어쩌다보니 평상시보다 눈꼬리가 올라가버렸어요. 뷰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찝어주고 제 생각에 지금 마스카라까지 진하게 하면 너무... 무섭겠죠? 오늘도 마, 어김없이 프라이머를 응, 아리따움 리얼렉이치 픽서인데 소리 들리시나요? 없어요. 거의 다 썼습니다. 이거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 축구 선수 중에 김용건 선수 아시나요? 섀도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거기 김용건 선수 아들이 리연이 나고 있거든요? 아 제가 걔한테 좀푹 빠져가지고 리연이 진짜 귀여워 눈 밑에 섀도우를 조금만 더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셔는 이 팔레트 안에서 이 컬러를 써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루가 좀 많이 날리는 것 같아. 대신에 뭉치면서 발리진 않아요. 되게 괜찮다나. 굿스스아 아, 우리 텐션 왜 이래? 진짜 미쳐버리겠네. 카카오브라운 아 이거 이번에 헤이즈 그레이? 그거 새로 나왔는데 그거 사고 싶더라고요. 쉐딩을 파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파라바라라 <목소리도> 묻혀서 턱을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도> 깎아줍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 아주 턱에 그림자를 빡빡 넣어줬고요. 코도 가운데 컬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진짜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피면 코쉐딩 갈때딱 좋은 브러쉬 크기가 돼요 그리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시원하다 해서 매년 사진 찍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본점을 가지는 못하고 체인점을 레코더즈라고 부르는데 거기 작가님이 되게 잘 찍어주셔서 올해도 가야겠죠 그럼 당연히? 작년에 10월 달에 가긴 했는데 이제 올해 여권사진도 바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아나 이상할까봐 립을 뭘 발라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뭘 바르지? 지금 메이크업에 어울리면 할 립이 없는데 나한테? 어텀 로지 바를까요? 오랜만에? 인가 어텀 로지? 얘도 웜이긴 하다 웜웜하네 안 어울리네 아, 내가 쿨쿨한 있겠냐고 없지 고추장 먹었냐 아 진짜. 하, 근데 사실 전뭘 발라도 모험인데 아 립이 다안 올려요 어떡하죠? 스리씨를 바르려 볼까요? 얘는 괜찮을지도 몰라. 얘가 그나마 낫네. 그죠? 얘는 얇게 바르면 살짝 쿨하더라고요.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은 끝! 머리를 내리고, 하, 이 앞머리 우찌고 고데기를 할 건데, 고데기가 어디 갔지? 고데기야, 어디 갔지? 고데기를 해줄 겁니다. 그 전에 앞머리를 좀 바람으로 넣을게요. 오마인지 오마인지 오마인지 그러지마 그러지마. 웨이브를 싹 넣어줄까요 오늘은? 생머리도 괜찮은데? 음 고민이 되는군요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상한가? 아닌거같지 음, <웃음> 음. 대충해서 대충 어차피 제대로 해봤자 잘 안나와 이걸 좀더 뜸을 좀더 들이면서 하면 더 예쁘게 나오겠죠? 저는 지금 자잘자잘한 게 좋아서 자잘자잘하게 조금씩 잡으면 그만큼 또 자잘자잘해지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오늘 웨이브를 넣어볼게 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안쪽은 처음 시작할 때 안으로 넣으면서 시작하는 게더 좋아요. 너무 부해 보일 수 있어서 끝에는 어떻게 끝나는 상관없어. 오 괜찮은데? 고데기 영상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고데기는 진짜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따로 영상을 들고 오기가 좀 그래요. 근데도 찍고 싶긴 해요. 고데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 손에 있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확실히? 다는 부분이 있더라도 노 프라블라 저 이런 머리 진짜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해보네요 고데기할 때 괜히 빨리빨리 한다고 많이 잡고 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안안 안 먹어가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머리도 많이 상하니까 아이 처음 시작할 때 조금씩 조금씩 해주는 게더 좋아요 길가 하나도 안 됐군. 아하하. 아니, 저는 손목이 아파. 뭐 아, 먹다. 오, 너무 마음에 들어. 마지막 위쪽부터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여기를 조금 빡시게 여긴 나중에 머리 이렇게 귀로 넘겼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빡세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성스, 완성스. 굵은 쿠션 빗으로 살살 빗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보이면 바로 한번더 이렇게 겟레디미가 끝났습니다. 전 지금 이 머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곧 나가야 합니다. 현재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요. 저는 그러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론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영상에서 꼭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